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. 직업이 뭐죠? 직업이요? 아니요? <웃음> 어, 저는 국제회의 통역사고 전역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? 어, 국제회의 같은 데 가서 동시로 통역을 하는데요 동시통역사라는 이름은 원래 없고 직업에 국제회의 통역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동시로 통역하고 또 순차로 통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왜이 직업을 가지게 되셨죠? 음, 어릴 때부터 음,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고 네. 어, <웃음> 여러분은 모를 텐데 태어나기 전이니까 88 올림픽 때 우리 사촌 오빠가 일본어 통역사로 일을 했었어요 네. 그렇게 하는 걸보와 너무 멋있다 네. 어, 우리말 말고 내가 잘하는 언어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멋져가지고 그때부터 네. 통역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언제부터 네. 일을 하셨고요 음, 2004년부터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.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돈 노래를 하셨어요? 음, 국제회의 통역사로 일을 하려면 먼저 그런 여러가지 전문 지식도 갖춰야 되고 또 우리 통역대학원을 졸업을,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통역대학원을 거의 이제 졸업을 해야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. 그래서 통역대학원을 갖고 네. 네, 학교 다니면서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만족하고 계시나요? 그럼요 <웃음> 어 지금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스럽고 어또 다음에 태어나더라도 국제의 통역사로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. 이 직업에 대해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? 음 일단은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각계 각층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회의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고 어, 또 그만큼 전문 지식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항상 긴장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또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단점이라고 할거 있나요? 어 단점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에요.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, 저도 어, 한 번씩 위가 어, 아프거나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다 이 정도? 네, 네. 그렇다면 이 직업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음 일단은 통역사는 다뭐 영어나 일어나 프랑스어나 그런 다 외국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외국어도 그렇지만 우리말을 제일 잘해야 됩니다. 네. 우리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<웃음> <웃음> 전문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우리가 손가락 10개가 있다고 해서 다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말을 그냥 할수 있다고 는있 해서 또 통역을 잘 하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우리 또 통역사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우리말, 숟갈, 되 연습하라고 꼭 얘기해 주고 싶고 또 우리 통역사들이 연습하는 것 중에 메모리 확장 연습이 있어요. 네. 메모리, 우리 뇌는 쓰면 쓸수록 확장되고 더 많이 쓸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그런 연습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진짜 이 공부 방법을 꼭 때가 되면 한번 알려주고 싶어요. 네. 그래서 책 많이 읽고 네.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국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. 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쁜 네,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